인간의 이거 윤회를 우리는 아까 설명하다가 엉덜대로 뭐 바꿨다요 자, 윤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전생이라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다 지워야 된다. 상시한 것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가는 부분에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상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뭐 나도 모르고 뭐 대충 해갖고 운명은 운명이네. 전생은 전생이네 전생이 뭐 누가 봐도 하나도 없으니까 뭐 대충 이야기 해보고 뭐 맞으면 그만 안 맞으면 그만 그런 식으로 잡아면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이것이 우리는 전생이라 그랬죠 이것이 우리는 전생은 영혼의 삶이지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거야 옛날에 그러면 옛날에 자, 그, 그, 그, 그 벌벌 튀는, 그, 고대인이 나를 태어났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안 태어나서 아까 구조상으로 태어날 사람이 없잖아. 그럼 한 사람이 분실을 해갖고, 막 다섯 미서손오군 같이 다섯 미서 여섯 미스 이 우리나라도 또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뭐, 간우 장군이 뭐, 언제 가면 간우 장군이 중국에서 그 바쁜 간우 장군이 우리나라 까지 말라고 하겠나? 중국에도 뭐, 십매지이나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막 후대말이야. 장난이 장난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전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내가 태어나는게 아니에요. 그치? 얘기했지?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되는거야. 그치?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생이는 인생. 인생을 살아가는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는 단순하게 풀어가는데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지 그런데 사람은 여기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만들면 이것이 종교가 이 병편을 만들어낸 거예자 인간의 궁금증을 호기심을 유발시켜처 전부 다 종교화될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종교론, 종교론으로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 생각을 해봐요 이때까지 생명체들이 죽으면 얼마나 많겠노, 그지?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 세계가 우리는 어떻게? 귀신세계다, 그지? 귀신세계를 우리는 내 생이란다, 올스 내가 앞으로 다가올 세계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돌고, 이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 구분.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말따나 생각해보자. 내가 복잡한, 이, 그, 뭐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분기점이 있는 거야. 그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어떤 분기점에서 잘못 가으면 어디로 갈까? 무슨 말따3 삼천포 간다 그랬지. 왜 삼천포 간다 했는지 알아요? 왜 삼천포 간다 했을까? 근데 왜 강주 가고, 뭐, 대전 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삼천포로 갔을까? 삼촌포 간다는 소리는 말 봐야지, 그지? 뭐, 서울 사람도 모르고, 뭐, 삼촌포 간다고 해서는, 그 삼촌포 가는 게 뭔데? 새끼로 빠지는 거. 새끼로 빠지는 거. 새끼로 빠지는 거. 그렇게 새끼로 빠지는데, 왜 삼촌포가 노하나, 말이야? 진산서 감수가 나가, 삼촌포가 나가, 삼촌포가 나 저기, 지금 경쟁도에서 노 말이야, 자, 어쩌면 부산에 부산 쪽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부산에서 어, 이 강주로 강주하고 부산 사람들이 옛날에 좀 별났잖아. 그지? 별났더니 어떻게 이로 강주로 가다 보게 되면 어느 지대가이 삼십 포가 밑으로 빠져 있어요? 길이. 여기 삼십 포라 이 삼십 포톡 가게 되면 어떻게 이거 삼십 포가 바닷가 요 그지? 가다 보게 되면. 어, 강주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삼촌포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 해고막 그냥 돌아오더는 거야, 그래서 강주까지 갔다 왔다는 거야, 길이 멀고 험하니까. 그래서 우리 삼촌포, 그러면 어떻게 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옆길로 수채분 것이 삼촌포야,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라, 요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요러갖고 옆길로 빠질 뿐인지, 이러 가서 이쪽으로 빠질 뿐인지 하 어떻게 되노? 귀신이 없는 길로 가꾸게 되면 돌아올 수 있겠나? 못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삼성도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길을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푸는데, 영혼의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 영혼의 삶. 영혼의 삶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운명과 운세감정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운세가 어떻게? 운세는 영혼의 삶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는게 아니다 왜? 가다가 삼성포로 빠질 수 있다는 거야 태어난 이 영혼은 태어나기 전 영혼은 이렇게 올바로 잘 갔는데 누구말따나 여기서 이리로 갔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다보게 되면 전 나라 가다가 여리로 빠지프는 거야 이게 삼성포로 빠진 거야 그래서 잘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이 이삼술이 가는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삶이 이운명나 운세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 내가 지금 이런 올바르잘 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삼술보를 빠질지 모른다 이번에. 그렇지? 누구만 해 삼술보 빠지는 이유는 뭘까? 삼슨포 빠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응?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삼슨포 빠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나? 길을 몰랐어요. 응? 길을 길에 살려서. 갈 길. 아, 길을 그집갈 길이 뭔지도 몰랐어 어, 그렇지? 친구 따라 지게 좀. 아, 그렇지. 친구 따라 등 달아서. 이? 세 번째는? 유옥에 대해서. 고 예, 아, 기면 고식기면 친구가 강남 가는 게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갈 길을 몰라서그 음.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가? 여러분 이 환경이... 이게 다 피한거야 잘못된. 음? 잘못된 잘못된 잘못된 판경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이다 환경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이 천국에서 따지게 되면 가는 길이 우리는 아까는 뭐랬나 돈 했잖아 가는 길이 도울한 거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뭘까? 지라는 것은 우리는 공부, 환경, 기술, 우리가 주비에, 어디 땅, 터, 터를 알아야 될 거야. 이것이 우리는 지다, 말이야. 이것이 우리는 법이야. 자유는 법칙을 거부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 너무 그 맞잖아. 이큰 이 땅이 있는데, 길도 아닌데, 어? 그거 뭐리고 논으로 막쫓아가고 밭으로 쫓아가게 되면 훨씬 늦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친구 따라 강남 같은 인연에 엇드려갖고 속히고, 꼬이고, 얽히고, 이렇게 되니?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핵이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천북에서 뭘 했나? 이거다, 이거. 전도, 정법, 정행이는거에요 인간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라는 것은 큰 도가, 큰 자원도가 있는거야요 아까 이제 그 욕심을 올바르게 캐어갔어 자기가 능력껏 아까 저 있잖아요 이제 간력이 있으면 화살을 쏘게 되면 우리 양국에서 보게 되면 이런게 있죠 양국의 점수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 그릇이 요만큼 캐어 놨으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정도와 정법과 정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도인이라는 거다. 요만큼 키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도가, 도도 모르는 것들이 뭐 도가 어떻게 기식 붙이갖고 도하고 너보다 첨잘 친다고 도하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자기가 능력을 요만큼 배출했으면 내가 봐라. 우리가 대통령 때는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대통령 대통과이곱 그릇이 다르다고 그랬지 그렇지 너는 100명을 걸리는 도와 능력과 한명 지원서 살아가는 거하고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욕으로 욕심으로 욕심은 욕이다 자기 능력이다 재능이라 했잖아 자이 재능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자기 능력이다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키워간다 했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는 노력이고 우리는 수련이고, 우리는, 응? 노력하고, 수련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명상의 기본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버낸 미션이라는 거죠. 오늘 엄청난 것을 지금 하고 있겠지. 이것이 바로 버낸 미션이야. 아니? 내 이거 올바른게 판단하고 올바른게 키우고 올바른게 배우고 올바른게 행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지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이 길로 가게 되면 나는 더큰 그릇이 되고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큰 그릇이야 큰 그릇이 뭐냐 누구말따는그거고 엄마 아버지인데 돈 많이 받아갖고 거받자술집에 가갖고 돈이가까한푹 쓰는 게 그게 큰 것이야 그건 큰 것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옛날부터 우리 천국의 사상에 이래가지고 막 홍이 인간들 좋지 말이야 좋다 이 말이야 이로운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로운 사람이 되나 이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내 눈쪽 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거기다. 이. 그것도 우리는 거짓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갖고, 삼성포로 빠지지 않고, 정도, 증인 정법을 해오는 사람이 우리는 도인이라는 거다. 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말따는 너무 집에 그 힘들어서 오는 사람인데, 동 갖고 오하고 시주통 갖다 놔놓고 맨날 돈리를열어고 이거는, 이게, 이게 올바른 길이야? 말하고 돈 갖고 오라 힘든 사람 그냥 해주고, 자기가 능적 그돈 벌어갖고, 더 보태주면 되지. 지금 철에서는 보태줘야 돼생각을 해봐라 내가 틀하고내 교회하고 이렇게 딱 종교적인 개념을 하게 되면 철은 이때까지 뭐였나요? 교회는 수없이 많은 병원과 수없이 많은 이물들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누이 돈을 끊었든 행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사업재단이 70% 이상은 전부다 기독교재단이 있잖 얼마나 기회를 많이 했 그거는 우리 인정해 줘야 돼 나중에 어떻게 반법놈이 어떻다. 그건 인정해, 그래. 배풀는것이 말이야, 잉. 그런데 불교는 뭐했는 말이야, 지금까지. 그래도 그 지금 불교는 뭐, 어떻고, 저기 인정하면 해가지고, 뭐, 좀 바꾸자, 고그 바꿔지겠다, 그랬나, 잉. 내가 지금, 40, 몇 년생이야, 잉? 40, 42년 동안, 내가 전에 다녔지만은, 진짜, 내 보고, 40년 동안, 누구 말 때는 서림대 갖고 40년 안된 사람은 전부 다 내린다고 갖고 뼈. 내 그거 내용몸 모르겠나? 흔히 알지. 내가 1 9살 때부터 불교 학생이 출시다. 그럼 뭐, 어, 비하야 된다. 자, 다른 종단에서는 베푸는데 지금 다른 종단은 얼마나 많이 베푸는가 그치? 누구말따라 홍이가, 이거, 이거, 배풀는 거, 이거. 어차 응. 돈은 어떻게 벌었다. 그건 나이 차이고, 배풀은 마음 자체가 다르잖아. 아이. 우리도 앞으로 좀 잘해야 돼. 응? 만약에 뭐 나는 그게 딱 부르고, 나이가 든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 전부 다 교회 가는 거야. 왜? 왜 가겠나? 초상을 잘 치준대. 너무 대가 없이 기도도 해주고 대가 없이 도와주게 되고 대가 없이 몸도 하고 이런 것이 그러면 뭐냐 한번 그때부터 돈 줘야 되는 거야 결국 그랬잖아 뭐라 큰체나 하면 그지큰체나 하면 그래야 뭐그 어쩔 수 없이 또 주는 거나 받는 거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은예초부터 이게 잘못된 거야 공익이 뭔가 넘인데 이렇게 베푸는 거 좋은 일 하는 것이 야이거 각보라는거 돈을 터뜨려는 거 아니죠, 그지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 같으면 괜찮아 무슨 지도 못하면서 무슨 엉덩게를해본 이게 곤란합니다 내 심했나? 이거 바꿔야 돼, 바꿔야 그리고 우리나는정말을 바꿔야 잘못돼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능력을 키워서 이것은 어떻게, 퍼레미션을 하는 거야. 기대해갖고 될게아니더 기대해갖고 맨날뜯어봐 마음으로 기도 갖고 이 머리가 바뀌겠나? 맨날 부처님 불러갖고 바뀌겠나? 맨날 귀신 불러갖고, 오가사한테 불러갖고 바뀌겠나? 맨날 하늘이 불러갖고 갇히겠나?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키우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이 두뇌 속에 있는 거는 자기가 행해야 되는 거야. 이 캐파를 늘리는 거야. 진짜 도인은,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욕 부분이다. 다른 거, 기능이 이런 거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을 이렇게 이욕말하을꽉 차게 만들어 갖고, 그렇지 그러면 남들보다 모든 품질에서 뛰어나겠지. 이렇 보면, 저는 욕이라 하면,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자기 품력도올바르야 되고, 나무다, 모든 것이 뛰어나갖고, 나무다, 베푸는 것도 많아, 이렇게 되겠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 정도 정행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도인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3.1 신고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3.1 신고에 내보게 되게 되면, 거기는 세계의 도인들이 있다. 철인들이. 그죠세 단계의 철인들이 있다. 하철보, 중철지, 상철통이다 도인에는 세가지 도인이 있다고 한거야 그러면 이 도인이 될각고 하면 여기에 해당될락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자기 능력으 키워갖고 이빨뭐 우리가 막찰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자기 능력그 열심히 배양을 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도인이다 그러면 저것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행으로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합철보라는데야 행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자기가 넘는 데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응?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철포의 도인의 길을 갈수 있는, 응?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어마마 힘들겠노, 그죠, 그것도. 두 번째는, 우리는 중철지다, 중간치지다, 중간도인이다. 그렇게 하철포보다는한 단계 높아. 지는 어떻게? 알지다, 그치? 그러면, 공부가, 공부가 지식으로서 끼우친 사람이다. 그렇게는 올바름을 깨우친 사람들이다. 올바름을 깨우칠 사람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우리는 도인이라는 거예요. 도인이는 이런 걸 채운 거야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도는 상철통, 통할통자다 이거죠? 그래서 도통했다는 소리. <웃음> 그러면, 어떻게,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출보를 행하고, 그제 중철지를 행하고, 그러면 상철통으로 되는 거야. 이? 그럼 공부 안 하면 이 상철통은 안 되겠지. 그래서 제일 높은 상태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깨우친 사람이야, 깨우친 사람. 그런데 이 상철통은 여기 없다. 인간 세상에는 없다. 왜?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이 영혼이 세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궁에 가게 되면, 도를 통한 철인들이 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그제? 불3 8쉽지 네. 천궁에 가게 되면, 철인, 도인들이, 일신이 존재한다 다그지 하나의 신. 그지 우리 천신이 존재한다 했는 천궁에. 천신이 존재한다 했는데, 이 천신을 우리는 보필하고 보조하는 사람이 우리는 상철통이다. 상철통이 돼야 어디는 어떻게 저쪽에 누구말 따라 왕생 긍량하는 거야. 그는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그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안 오니까 어딘 우리는 어떻게 인간들은 어떻게 재봉기들면 영원히 생겼서는 어떻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안 온다, 이 말이야, 이제. 아니? 그러면 또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니는 공부로 가, 이래갖고 또 열심히 가서 또 빼갖고 또 오는 거야. 이? 무슨 얘기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 영혼의 세계에 가는 것도 정말 힘든 거야.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가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 이건 없다고 그랬다 그제저요혼의세계만 있으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한계는 어떻게 이렇게 정도 정행 공부를 할수 있는 데까지 공부라는 것은 이것이 껴치는 거야 공부로서 껴치는 거야 통합노? 더임말이고 하늘 땅이 어떻게 통하겠노 하늘이 가야 통하지 하늘에 가야 통하는 것이지, 이 밑에 인간들은 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세 단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행으로서 우리는 도인이 되는 방법과 우리는 어떻게 깨우쳐서 도인이 되는 두 개의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죠? 행해야 되겠지. 공부는 좀 적게 놨으니까. 그럼 열심히 또 이렇게 넌 밑에 이렇게 베푸는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운명과 운세는 이영원의 것을 푸는 것이지, 이 귀신을 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귀신은 오는 게 아니다, 고 그러면 이런, 이런 인간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이 인간은 어떻게, 우리는 저기 했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자이 일이 좋다갖고 님 일해라니까 일하기 싫다 이 말이야 그렇게 나는 편한게 가라는 거야 게 항상 뭐일해라그까 너가도 좀해라그까내 베푸잖아 네. 아버지가 뭐 지금 고추 좀 씹는다 하게 되면 그거 하기 싫어갖고 미꾸라지같이 싹 트퉁이 되는 거잖아 <웃음> <그렇지? 웃음> 자그러면 자, 뭐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또한수 많은 게 조상 타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갖고 묵고 놀고 풍덩풍덩 쓰는데내 호주머니는 왜 돈이 없느냐고 하시지 않단 만하는 거야 그걸 그 잘못된 거는 어떻게 처음부터 조상 탓하는 거야 일을 어? 붙여서 하는 게 아니다 어, 아니에요 아 저는 안됐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이. 모든 인간이 <웃음> 이게 한 치의 오차가 없는 거야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조상탓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그걸 음부터지목이지 잘되면, 잘되면 지타, 못되면 음부도 조상탓이야 이? 그리고 어떻게? 해? 내가 좀 부족하면 이제 노력해갖고 볼 생각을 안하고 맨날 신세탈액만 하고 앉아거고하라는 공부하면 안하는게 그거 기찮아갖고내 몸속이 식켜갖고 기술 배워갖고 어떻게? 전부 다 앉아갖고 패대 만고 이것만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 4지역, 3지역 정해서는안 가져 놔서 안니다 그럼 이 정신이 지금 망각된 거야 개조를 좀 해야 돼 이거 개조를 어떻게 해? 이 분위기가 이 환경이 우선 돼야 되는데 환경이 안 되니 하 이런거 가는 길이 뭘지 그걸 대리고뭐 정치 타고 어떻게 가겠노 그치 나라에서도 막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나라에서 아무리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치 사람은 인간은 이렇게 때문에 태어난 것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점치는 게 맞나? 안 맞지? 태어난 것하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그치 않았 그렇지? 누군가 딴 친구 다건강하고 친구 다 친구가 연예인 하니까 뭐 누구 집에 연예인 하니까 나도 연예인 하라고 쫓아간다면 그러면 집도 다 털리고 막 누구 말들가 언간 문제가 생기 갖고 또저 어, 텔레비나 놓아서 보면 이사 보면 고치아프잖아요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인간은 영원히 이렇게 이것을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풀 수가 없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타고는체질도 없는데 무얼지를 풀는 말이야. 이 지금 체질이 변한가? 뭐 없는 데 뭐가 고 변했는 말이야. 변한 게 있겠나? 태원난 것도 없는데 무슨 변할 게 있나? 그래서 내가 태원난게 있으니까 이렇게 올바로 안 가니까 이렇게만 가면 전부 다 인간이 우리가 하츠보를 간다는 거다 하츠보는 간다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간 사람이 없다는 거다 아까 얘기했지? 내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제 노력은 안 하니까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러면 노력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좀 많이 가고 돈좀 많이 벌고 못하는 사람은 가고 그러면 그거 먹고 살라고 아까 지게 어떻게 해? 배고프고 그치?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노? 뭐 훔쳐 먹든지 뭐 재미 먹든지 뭐 패고 뭐 뺏어 먹든지 그런 방법이 없잖아 죽음 앞에는 두려우니까 그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렵지 않다면 아예 다 꿈을 부지 내가 물을 게 없으면 구멍부면 막, 막 가꾸면 되는데 안 가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생명은 인명 음, 제천이다 하늘의 뜻에 맡기는게 어쩔 수 없는게 하늘의 뜻이 됩니다. 가란다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란다고 올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보면 어떻게 니는 분명히 이런 공부가 안되 내가 공부한 것을 응용을 해갖고, 인생을 살아갖고, 그 일만 하면, 내 인생은 어메은 편하겠노? 그지? 편하겠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 제일 능력이 있는 거, 그거 갖고 내가 해나가면 어메은 편하겠노? 그런 무료곡절이 있을 수가 없지? 그지? 그러면 분명히 우리 타고날 때는, 니는 요렇게 가면 인생이 편할 거라고 했는데, 똥 요리한다니 말이야. 그지? 누구말때는 그 어떻게 언제 어머니 좋은 배필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데 벌써 말나갔고뭐 그래 갖고 나중에 온다 이말이야요 그럼 못뭐 잘게요. 아니 뭐 부모를 자식을 이기는 부모 있겠나 없지 하지 말라는 거또 하고 싶은데 이말이에 그러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야. 이것을 아예 우리 상담을 하는 거야. 이것을 모르면 무슨 상담을 하겠노. 타고난 것이 그대로 갈것 같으면 뭐 상담도 필요 없다. 뭐뭐 필요 있겠노. 그리고 체질도 타고난 체질이 그대로 죽는 거죠 정해져 있는데 말고약 먹나 그냥 그렇게 하면 죽든데 그럼 병원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면 이상도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타고난 체질도 정해져 있고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이고 운명이인게 정해져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계속 변하는 거야. 성격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살아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자 성질도 급하고 용감한 사람인데 가족이 너무 열악해갖고 움츠리갖고 왕가돼갖고 움츠리갖고 인생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 아이가 용감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에서는 그런게 모른다는거요 그러면 치그 성질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후기을 시키고 참는 것을 가르치는거야 그러면 너무 성질이 급하고 어? 이렇게 할때는 차분해지겠지 이것이 바로 힐링이라는거다 그것이 바로 힐링이다 그러면 인생에서 이렇게 가다가 자 우유곡절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홍인인간이 뭘까 우리 도일리했다 그제 남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하는게 우리 홍인인간이야 그제? 그것이 상담자다 이 말이야 이게. 상담자고 우리는 지도자고 어, 우리는 종교인이 될 것이고 이런 게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거야 우리부터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게 되니야 내가 못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이 못 먹고 살면 어떻게 상담해 주겠나 내가 못 먹고 사는데 남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겠나 자기가 한번안 망해봤으면 망한 거 알겠나? 망하는 심정을 알겠나? 그 사람이 상담해준다고 망하는 거 그거 알겠나? 모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하게 되면 크게다, 그지 가족이라는 이 천지하에서 여기에 개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이 부부라는 것이 있다, 그치? 내가 지금까지는 어떤 상담자가 되려면,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저질러갖고, 갈 길을 똑바로 못 가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이혼도 하고, 파산도 하고, 막 이렇게 왔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가는 순간부터는, 이때부터는 내 가정부터 지켜야 돼. 내 가정도 불편한 사람이 남의 가정 어떻게 해? 편안하게 해주겠노? 그치? 지 가정도 개판인데 남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나 그래 우리는 건물이 딱두 개다 우리는 상담하기 이전에 내미생고부터 먼저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금부터는 내 가정만 열심히 지켜야 돼 모를 때는 몰았다 하더라도 알고 남기부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가정을 편안하게 잘 다스리고 누구 말 때는 어. 이혼이 요새 하도 많으니까, 이혼, 이혼을 했다고 신치면, 엄마가 됐으면 자식도 다스릴 수 있고, 이? 자식도 돌보는, 돌볼 수는 있어야 될거 아이가. 뭐, 이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치? 그럼 자기 가족도 못 지키는 사람이, 우리가 남의 저 불편한 거, 가족들을, 부부들을 어떻게 상담할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요 그래서 그두 가지는 우리는 완성해요 이렇게 인증을 찾아가면서 가는데 이우유곡절을 만드는 이우유곡절을 만드는 이것의 원인과 이유를 풀어야 되겠죠 그쵸? 이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이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상감을하겠노요 그러면, 잠깐씩.